네, 이예요거 요건 알타 아주 저, 저 판두라는 건데 에, 이게 노린제 방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높아서 에, 이거를 하,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일년에한 번씩 두 번씩은 꼭 써요. 한두 번씩은 이 아, 판두라는 제를 노린제를... 바꾸아요 네, 노린재는 아주 그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이 판두라는 이, 이 약을 계속 사,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노린재에는 처음에는 진드물약도 세티스 같은 거는 좀 뭐, 맞아도 괜찮잖아요. 그래, 피해가 안 가니까. 세티스, 그리고 나방약은 알타쿠아 쓰고,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 나가죠. 자, 여기는 복숭아 주산단지인 경기도 여주인데요. 저는 지금 복숭아 농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한창 꽃들이 피고 있는데 이 꽃이 지고 나서 이 농약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농사 주신 게어떻 됐어요? 여기서 40년 넘었어요. 와 40년에 복숭아 하신 거예요? 네, 복숭아하고 배하고 농사를 반반 나눠줬었어요 복숭아가 지금 몇년된 거예요? 이 나무가? 이 나무가 한 10년생 되죠 10년생? 네, 네. 네 복숭아가 몇 평이에요? 이게 복숭아가 한 4,500평 내지 5,000평 정확한 건 아닌데 한 5,000평 가까이 돼요 5,000평? 네 작년에 매출이 그 어느 정도였어요? 네, 줄은 뭐, 정확하진 않아요. 더쑥말씀 해가지고. 작년에는 다른 분들은 비가 뭐 54일이고, 뭐 장마, 긴장마로 인해가지고 낙과들이 많이 됐다는데, 우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간이 넓어요. 밀식이 아니고, 제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태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태양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공간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낙과가 안 되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어요. 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10개 떨어지면 우리는 3개밖에 안 떨어졌다고. 아, 낙과. 그과가 예, 낙과가. 이제 태양을 많이 보고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는 재미를 봤어요. 작년, 그렇게 보다도 작년에 돈을 더 많이 했어요. 아, 돈을 많이 네더 많이 했어요. 작년에 또. 아. 이, 과일들이 장마기에는 뭐 값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장마 후기에 늦게, 늦종자들이 값이 높아가지고, 네. 이 복수한 농사를 작년에도 그 많은 그 강우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봤어요, 많이. 그러니까 겨울에 동를받아서 꽃눈이 많이 여기는 좀 적였는데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건 뭐 정리를 안 해도 좀 적당히 오래 그냥 모뭐 품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냥 적당히 왔네요, 그냥 이게 아주 많지는 않고 그냥. 상당히 오래 동해를 받아서 꽃눈이 많이 죽은 상태에서 올해 꽃눈을안 붙었어요. 그래도 적당히 그냥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래 품이 좀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새롭게 네. 줄기가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지금. 네. 이거 원래는 네. 적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화도 조질이 꽃을 따주면 이제 꽃이 따는 게 적화인데 네. 이렇게 따주면 좋은데 이거는 뭐 오늘은 많이 죽어가지고 덜 달린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때는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서 이렇게 좀몇 개만 내비두고 이렇게 하는데 와. 적당히 달려야 되는데 이늘는한 가지에 한 악씩만 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한 10개씩, 20개씩 막 30개씩 달리니까 이좀 대화 생산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속아주는 거지. 꽃눈이나 이 정리를 해서 이 끝에 지금 있는 거가 있고 네, 네. 이 안쪽에 있는 것도 있고 네.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남기고 네, 뭐. 대부분 이제 이 밑에, 밑으로 간 놈이나 옆으로 간 놈을 두고 이 상단부 위에 간 놈은 이제 따주지요, 꽃을. 아. 옆으로 간 놈이나 밑, 밑으로 간 놈을 두고 이 아주 끝에 보다도 조금 한 30% 들어와서 다는 게 좋다고 봐요. 제일 이렇게. 30%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다 따주고서 여기서 30% 들어와서 가지에서. 안쪽, 이게 굵은 가지에다 달면은 과일적이니까 이게 여기 달려서 약간 휘어지기도 하고 이 30% 정도 다는 게 제일 적당하지. 어, 여기서는 얘가 그래서, 제일 좋고. 예, 요게 지금 요는 이제 요새 이제 과일의 크기를 봐야지 이제 뭐 서너 개네 개고 세 개고 달리면은 제일 아주고 실하고 좋은 것만 골라 샌저. 하나씩만 다는 하나씩만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꽃피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약, 약 처리를 해야, 해야 됩니까? 예, 약 처리는 이제 지금 개화기 때는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요 며칠 전에 다 관리를 했어요. 소독을 하고 이제 이다 져야 이 꽃이 다 거의가 한 80% 이상 80% 졌을 경우에 이제 또 나방약 음. 나방약 위주로 해서 치는데 이 알타코아를 한마디 계속 연속해서 많이 쳤어요. 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나방 잡는데 심식 나방 유리 나방 뭐이 모든 나방에 대해서 아직 이게 한마디로 좀 끝내주더라고 이게 알타코아가 계속 이게 치면 내성이 되니까 알타코아 한번 치고 또, 어바운드 한번 치고, 그런 식으로 다 교대로 다 해서 초기 방제를 해 나가요. 그리고 이제 낮 후기에 가서는 뭐 이제 다른 약제를 또 쓰고. 제일 중요한 때가 콩톨만 하고 도토리만을때가열을 제일 많이 하죠, 그때가. 그때 방제를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코흘린다러지이 도토리만큼 이제 찔러가지고 이 코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이제 있긴 있어도 아주 미미할 정도로다가 이 알타코아가 상당히 이게 효과가 좋아요, 아주 이게. 그래서 저희는 한마도이 개화 끝나고 아타코를 반드시 쓰죠 한 번. 그게 지금 몇미리에요 몇 이게 250mm인데, 네. 이게 뭐스0단말한차 용인 했다가 했는데 전에는 좀 작은 거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가늘게 작은 거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아주 이게 SS 한 차에 한 병씩 넣게끔 아주 잘 나와서 한 병씩만 넣으면 아주 방제기가 좋습니다 이게. 한 명으로 몇, 몇 평을, 평을 하세요? 뭐, 우리는 위에 뭐, 한 5,000평에, 한 뭐, 8차 정도, 음. 예, SS로 8차 정도로 다 방제를 하니까, 우리는 저희들은 1 0 0 0터 써요. 1 0 0 0터 SS로다가 뭐, 4차 정도. 벌이 죽으니까, 처음에는 진딧물약도 세티스 같은 거는 좀 뭐, 맞아도 괜찮잖아요. 그래, 피해가 안 가니까, 세티스, 그리고 나방약은 알타코아 쓰고,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 나가죠. 음. 진딧물약은못 쓰세요? 진드물 약은 이제 초기에는 저기 치지 이제 세티스 쳐요, 어... 세티스 치고 그때는 아주 꽃이 들진 상태니까 벌에 피해가 갈까봐서 이제 세티스를 치죠 처음에는. 진드물 약을 그 개화가 끝나고,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네. 치나요? 계속을 안 치고 한번 정도 쳐요 한 번.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개화가 끝나면 벌이 이제 안 오자니 전혀. 그때는 이제 다른 진드물 약으로 이제 대처를 하죠. 흰가부가좀 많고 데 예, 네, 흰가루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이 황소독하고 이제 보로덱 치고 철저히 저이꽃 피기 전후해서 철저히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런 거진 뭐야 한 흰가루병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이 깍지벌레나 뭐 흰가루병 같은 거이 황소독을 하면 깍지벌레도 많이 그냥 없어지고 없다고. 그래서 이 황소독하고 그러면은 초기에 잘 잡으니까 흰가루병이나 뭐 이 깍지벌레 이런 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택이에요. 초기에 방제를 잘 하니까, 원래가. 네, 요건 알타, 아주, 저, 저 판듀라는 건데, 에, 이게 노린제 방제는 효과가 상당히 높아서, 에, 이거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은 꼭 써요. 한두 번씩은. 아, 이 판듀라는. 노린제 방제? 네, 굉장히... 노린재는 아직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네. 이 판듀라는 이 이 약을 계속 사, 사용하고 있어요, 이 노린제에는. 음. Here we go.